아직도 함께했던 그 많은 시간들을 그리며 안녕하세요 폰더보컬입니다 오늘은 음, 허스키보이스 과호흡자 그러니까 노래를 부를 때 날숨을 많이 쓰시는 분들을 위해서 발송교정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우리가 뭐 흔히 말해서 허스키보이스라고 하는 목소리를 쓰시는 분들 있죠 뭐 이게 좋게 말해서 사실은 허스키보이스지 뭐 조금 또안 좋게 말하면 성대에 너무 자극을 주는 발성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저도 지금도 목소리가 약간은 허스키 하지만 예전에는 지금보다 훨씬 허스키했었었고 노래를 부를 때도 상당히 허스키했었는데 제가 직접 허스키를 경험해 보니까 이 허스키한 목소리가 자극을 많이 주고 또더 나아가서는 음성질환까지 발생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어느 정도 교정이 좀 필요한 발성이고요 더 허스키보이스가 아니지만 내가 노래를 부를 때 날숨이 좀 많이 쓰여지는 그런 스타일을 갖고 계신 보컬 성향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이걸 뭐 과호흡이라고 하는데 이 과호흡자분들 그리고 허스키보이스 공통적으로 이런 목소리 성향을 지니신 분들이 연습을 하면 좀 좋은 발성법 하나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이런 허스키보이스나 과호편상을 계속 방치하고 있으면 어떤 상황이 생길 수 있냐 크게 세 가지 문제점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음역대 제한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음역대는 뭐 당연히 제한이 있겠지만 이 음역대 제한이 빨리 찾아온다 라는 것이죠 실제로 저도 예전에 이제 노래를 할때 초반에 같은 경우에는 음, 음역대가 2옥타브 미에서 파 정도였기 때문에 상당히 낮은 남자 중에서도 상당히 낮은 음역대 였었습니다 그래서 음역대 제한을 빠르게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라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성대 점막을 자꾸 자극시켜서 음성질환에 노출될 수 있다는 라 것입니다 대표적인 게 성대결절이고요. 매력적으로 들린다고 라 해서 특히 허스키 보이스를 가지고 있는 분들 매력적으로 들린다고 해서 계속 그런 식으로 부르고 너무나도 맹목적으로 어떤 목의 힘을 이용해서만 소리를 내게 되면 음성질환이 찾아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노래 부를 때 숨이 좀 딸린다. 호흡이 부족하다라는 느낌을 쉽게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저도 예전에 뭐 녹음실을 가거나 노래를 부르면 항상 작곡가들이 예전에 이제 제가 어렸을 때 노래를 했을 때 했던 말들이 아, 음색은 좋은데 왜 이렇게 숨이 딸리냐 호흡이 부족하냐 쉼표가 너무 많다 여기서는 이렇게 가면 안 된다 이런 말들을 저도 상당히 많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세 가지의 큰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교정되어야 된다고 볼수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발성 바로 들어가 보면요 음, 무성 자음인 희응과 그리고 유성 자음인 이응을 통해서 이 날숨이 어느 정도 있는 상태에서 이제 날숨을 좀 최소화하면서 성대 진동 패턴이 더 쉽게 예, 발현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는 그런 소리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모음은 우로 잡아보고요. 후에서 우로 갈 겁니다. 근데 이때 우로 갔을 때 진동력이 잘 느껴진다면 라 정확하게 발성하고 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제가 먼저 시범을 한번 보여드리면요 후... 후... 이렇게 이제 소리를 내는데 다양하게 하셔도 됩니다. 음을 샵했다가 플랫해도 되고 플랫했다가 샵해도 되고 길게 끌었다가 페이드아웃 처리하면서 해도 되고 해도 되는데 자음이 이음으로 바뀔 때 팁을 알려드리면 아래 턱을 좀더 당겨줘야 돼요. 그래야 후두가 뜨지 않으면서 뒷성대가 붙으면서 성대가 진동되는 이런 느낌들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입모양을 최대한 우라는 모음에 최적화 시켜주는 입모양을 가지고 음으로 유성자음 음으로 이동될 때는 아래턱을 당겨주면서 뒷성대를 접촉하는 느낌을 느끼면서 즉 성대가 더 진동되는 느낌을 느낀다면 올바르게 하고 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알려드렸던 이 연습법을 기반으로 함께 곁들여서 가창에 좀더 적용해 보기에 좋은 강의가 저희 오픈도 보컬 채널 중에 있는 믹스보이스 편 제가 화면에 지금 띄워드리는 이 강의 보시면 같이 보시면 도움이 될수 있으니까요 같이 보시는 거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연습하시다가 모르는 부분 있으시면 오픈도 보컬 네이버 카페 이용하시면 언제든지 제가 직접 답글 달아 드리겠습니다 연습 열심히 하세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